안녕하십니까 서울과 뉴욕을 기반으로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한식을 선보이는 정식당의 주재민 소믈리입니다 이번 12월에는 친숙한 한식 재료를 이용하여 획기적인 뉴코리안 장르를 선보인 임정식 셰프의 요리와 함께 샤또 드 샤미레 와인 페어링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샤또 드 샤미레는 부르고뉴 최초로 샤또를 도입한 드 빌라르 가문에서 만드는 부티크 브랜드입니다 특히 샤미레 와인의 샤르도네와 피노나 풍종 고유의 과일향과 섬세하게 표현되는 산도와 미네랄리티는 정식당의 메뉴들과 좋은 어우러짐을 보이며 특히 시그니처 메뉴인 김밥 메뉴와 좋은 페어링을 이룹니다. 감사합니다.